S급, 따, S급 그딱 나오게 해준다는 거 알았는데 이거 지금 약속 틀린 거 알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번에 키트 15만원어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왔다 그때의 그 교훈을 다 까먹고 다시 한번 새로운 키트를 도전하려고 하는 로젠젠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재밌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어그팀을 혼란을 틈타서 이렇게 키트 방송을 통해서 물기를 유입해오려고 하는 로젠젠의 발악하는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버가 터지고 어, 채널이 터지고 공연이 터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로젠젠이 이렇게 키트 깡을 하는 거는 머리가 갑자기 뭐 어떻게 돼서 깐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실 원래 안 깔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까게 된 이유가 단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비노기에서 전에 판타스틱 메모리 공모전을 했습니다. 15주년 기념 공모전 당선 고객 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 로땡땡 이크라는 작자가 류트서버에 로땡땡 이크라는 작자가 류트서버 15만원에 당첨됐다는 소신이 되었습니다. 아... 유튜 서버의 로땡땡 이크라는 작자는 톰에 꼽을 정도로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헥?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본적 없지? 헤헤 이벤트에 당선되셨습니다. 반짝이는 추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금 15만원은 넥슨 캐시는 5월 9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 혼란을 틈타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아르페지오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의 오케스트라 패치를 업데이트 공연을 보고 있지만 저는 이혼란트테 사서 신규 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오늘 깔 박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한개에 1,200 캐시고요. 어 여기서 약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상들. 의상들 당연히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 체스테이블, 체스 관련해서 이거 체스왕자, 특히 또 이거 낭만 농장 사이즈 체스를 다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게 개인적인 소망이긴 하요 일단 체스판만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키트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프 개인적으로도 하프가 났으면 좋겠어요 하프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어디 한번 진료를 가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지르기 전에 키트 확률표를 먼저 좀 볼까요 자 아이템샵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자. 자, 카라제 모험 확률. 아, 좋습니다. 2 5 S등급이 2.276% 굉장히 높은 등급이네요. 0.008%. 할만하죠? 여러분들, 할만합니다. <웃음> 아, 마비노기 히트에서 0.008%면 은 할만한 것이요. 아, 이거 아니야? 어, 카라제, 아, 미안, 미안. 체크메이트 멜로디 박스. 이거지? <웃음> 자, 확률이 확 떨어졌네요. 0.003%가 나왔네요. 고작 0.005% 밖에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고작이요 비벼보면 한데요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가능할 것같아 가능할 것같아될것 같아요 자 말이 너무 많아 바로 구매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 빨리 친구들 데려오세요 빨리 이 귀한 장면 빨리 보라고 오세요 빨리 42,000원씩 사고요 음 여기 사고 일단 5만원씩 합니다 자 4만원씩 사고요 좋다, 야 8,400원 더 까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렇게 해서 8,000 8천... 일단 5만 원 어치 먼저 좀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좀 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 잠깐만요, 여러분. 기... 오랜만에 까는 키트 방송. 여러분 친구들 많이 불러오셨나요? 팔로우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세요. 신지오. <목소리> 자, 샵에서 아, 일단 뭐가 볼까요? 일단 먼저 모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마비노기 방송 오늘 로젠즈 방송 오신 걸 바라구요 오늘 대리 키트 아닙니다 오늘 제 겁니다 다책개 먼저 가겠습니다 따! 뭐나왔어 지금 뭐 나온 거야 첫 번째 무료 수리 키트 오존 세트 이딴 거 나온 거야 지금 마법의 염색 스퀘어왜 염색 케이버 아 시작이 깔쌈하네요 좋아요 계속 가볼까요 짜짜으어으우오오오오오오나 따! 따! 어, 어. 어, 전자 키트 없었는데. 일단 저는 만족. 전자기타 일단 저는 없었어요. 야 얼마야 얼마. 본인 데리키트라니. 본인 본인 키트입니다. 80만. 80만. 네. 일단 저는 전자기타 얻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자 빠라라 빠라라 빠빠빠빠빠 빠! 아빠 오! 북도 나왔다. 자체크이트큰북 나왔고요. 스노우볼 퍼핏. 커피 30일짜리면 안좋아요 3 0일짜리별로고요아 화면비 이상하다고요? 어 왜왜왜 왜, 왜? 화면비, 화면비 뭐 이, 이상한데 아 일부러 확대한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렛츠기릿원 하나 둘어 뭐야 체크맨나이트스 외형변건건 농장 체스말 화이트룩과 화이트칸 나왔고요호7아육아5 4 와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오다니 야 진짜 이럴수가 이렇게 열, 지금 14개 가까워요 지금 만한 14개 이렇게 한만 5천원 만 4천원 치는 깐데 벌써부터 쓰레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가자 다시 가자 어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나오는 방법이지 렛츠고 어 뭐놨지 마법 아냐, 끊어야따따따따따따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웃음> <웃음> 양심이 있나 휴먼 진짜? 후, 일단 스무기까지 바공석바공석 바궁 석석석석 와 개쓰레기, 진짜. 아무리, 아무리 시세를 모르는 나도, 이렇게 쓰레기 키트가 나오다니. 미쳤다, 진짜. 와, 저번 거보다 더 쓰레기야, 진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어때?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게, 좋은 걸 마지막에 나온 법이지. 가자! 가자! 제발! 오, 오, 뭐 나왔어? 도금된, 가자! 하자. 제발, 홍석형박 팀장님, 제발, 제발. <웃음> 와, <우와>! 야, 와, <우와! 웃음> 참나 어이가 없네. 와. 와,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저, 전화 한통만 하고 올게요 여보세요 아, 팀장님. 웅팀장님, 음 아이, 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 된다면서 지금 저한테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서버 터졌으니까 눈좀 돌려달라 해으면서 뭐야, 뜬다면서요, 오늘, 팀장님. 아이, 서버 터진 거. 내가 지금 땜빵 해주고 있는데 이러기가 진짜? 어? 아니, 이렇게 하기,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어? 에 S급은 하나 뜨기로 했잖아, 우리 계약상 이렇게. 녹화된거 할까요? 지금 보여줄까요? 녹화된거 지금? 잘할게요. 잘합시다. 아 하나만 하나 뜨게 해준다고요? 믿습니다 잘합시다. 잘하자. 오케이. 네, 잠깐 통화 좀 하고 왔고요. 아, 통화 좀 일단 하고 왔고요. 아, 키트 남은 게 10개지만 무려 10개나 나왔다는 사실! 무려 저에게 아직 소신에게 10개의 키트가 남았다는 사실. 이 10개 중에서 S급이 뜰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만 뜨면 됩니다. 하나만. 이 하나만 뜨면 은 굉장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 10개, 10개, 10개가 이게 10! 아, 9! 8! 7! 6! 5! 더! 어! 오호 어! 어!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놀라>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이거 설마 S급이에요 여러분들? 0.240 S급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장난 해요 지금? 아 S급 뜬다는게 저거 뜬다는 거였어? 아 웅티에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아니 S 급도 같은 S 급이야, 다른 S 급이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임 야, 이걸 이런 식으로 해줘라. 방송 한두번하니고 아니잖아요. 아니 S 급을 뜨게 해주는 건 맞는데 다르지. 이건 계약 조건이건 좀. 아니. 앞에 좀 망한 게 있는데 그것 좀 약간 메꾸게 해줘야 제가 거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아... 아 한번더 믿어보라고요? 아, 한번더하게 해준다고? 아, 진짜 알죠, 웅치현 진짜 알죠? 최소, 최소만 5천만 원 이상은 안 합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걸로 딜 합시다. 오케이, 콜, 콜, 콜.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저 다시 전화게 기다려봐요 좀자 그럼 잠깐 통화 좀 하고 왔고요 자자물좀 <웃음> 마시고 잠깐만요 아 다섯개 사삼이일 와우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오마어치 깠어요 오케이 자 제가 오마어치 까가지고 우리가 얻은 수익은요 한 천만원 즉 만원정도 우리 수익을 얻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우리 우리 포켓몬이 만원을 또 후회해주셔가지고 자 만원어치를 더 까겠습니다 아 원래 원래 인생 은 끝에 가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만원 더 까야 됩니다 어? 자 가자 가자 만원 더 까자 5분의 1 매직 <웃음> 아뉴생이아 일단 그 호스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여러분들 제가 아, 10개는 세일도 안해요 오졌죠 아, 아 무섭다 좋습니다 자 10개 오키 10개 더 나왔고요 웅팀장님 웅팀장님 웅팀 아니 저 웅팀장이랑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이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웅팀장이랑 통화한 적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아1아 네. 아, 9! 8! 화면 보여줄 것도 없어 똥 나왔어 뭘 원해? 웅팀장님! 5개 제발! 제발요! 제발요! 5개만! 5개! 5! 오! 체크맷 퀸의 드레스! 이것도 S급인 걸로 기억은해내 S급은 S급이었어 이것도 일단 S급이었는데 내가 말했잖아 엄청 이 쓰지. 1, 2, 3, 5, 6, 0개개 4개, 3개, 하나. 개 쓰레기 진짜! 진짜 개 쓰레기 진짜. 진짜 개 쓰레기 진짜 어개개헥 쓰레기 진짜 어 아니 어떻게 이런 키트가 나있냐 어 아니 진짜 아야 지금 돈 언제 돈쓴 게지 금 얼마인지 얼마인데 얼만 지금 지금 내가 돈 7만 원 썼어 8만 8만 8만 길드석 박, 길드석 일단 풀스 풀 일단 결제 정액하는데 3만원 정도 쓰고 길드석 받고 일단 3만원 정도 쓰고 5만원이 납니다. 가발 나오면 1억이면 만약에 1억 가발이 떴다 그러면 내가 7만원어치 썼으니까 아직 1억까지는 3만원어치 정도 더 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 2만원에 2만원 내에서 뜨면 은 1억 나와서 돈 벌고 탈천이나 더 이득이다. 가자, 야, 좋다, 좋다 딱 지금 아직 한도 있어. 아직 마지노선 있어 지금. 자, 여러분들. 딱이0개만더지릅시다 야, 마지노선 있어, 마지노선. 여러분, 들 언제 중생각하십니까난 지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인들 아직 만지, 마지노선 있어. 아직. 안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아직 남았어 이번에 1억 뛰면 돼 20개 박공석 아! 하는 그만자 박공석사용이 왕의 또 이거 또또또체스랑또 나왔네 이거 또또 또 나왔어 체스랑또 나왔고요 파의 스페셜 그만상자 나왔고요 1 6개열여 16. 오! 아왜 30일짜리밖에 안 나와 이거 왜 30일짜리밖에 안 나와 컨트롤! 제발 열네 개 열네 열셋 아 진짜 이딴 게 어딨어 열둘 열나열구팔칠육오사 3 2 마지막 하나 제발요 제발요 가면서 가자 2700원 플러스 12,000원 플러스 8,400원 플러스 42,200원 플러스 하면은 1 8만 50만 85,200원 나왔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전 적자를 본게 아니에요. 지금 적자를 봤냐고 지금 다니님 물어보셨는데 전 적자를 본게 아닙니다. 저는 마비노기의 미래에 투자한 겁니다. 적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좀더 좋은 게임을 위해 지금 투자한 겁니다. 아이고 그냥님 <웃음> 그네 그래, 마이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죽었다 야 아직 안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자 이거 마지막이야 리얼 마지막이야 이거 없 이거 여기서 망하면 길드석 길드석도 안돼 여러분들 이제 <웃음> 여러분 이제 길드석 꽂을 돈도 없어요 쳐냈으면은 부적 점 어디서 내 부적 어디 있어 일단 제발요 웅팀장님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웅팀장님 제발 망그리고님 수리키 뿌리시죠 전만돌리입니다저뉴트예요 그리고 수리키 제발요 웅팀장님 제발 제발요 20개 제발 나오게 해줘 부탁 우리용 제발 자 마지막 20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리얼 라스트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진짜 이게 끝이야 진짜 이게 더 끝이야 이제 더 없어 진짜 마지막 라스트야 이게 끝이야 어? 키트 좀 듣겠냐고요? 말 걸지 마세요 눈물 나니까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팔로우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로제님 뭐 듣겠나요?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스틸 나 스틸 나십니다 아직 아닙니다. 20개 여기서 승부를 봅니다. 김팀장님 제발 제발 마지막 힘을 주셔서 가자. 20, 19, 18, 17, 쫙, 둘 쫙. 하나, 둘, 쫙!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자, 천 파우치, 무료 수리기 무료 수리기 무료 수리기트금된그랬나 와우 지켜, 지, 지켜볼거야, 볼거야 이제 파우치 얼마냐고요? 파우치 얼마지? 아있어 파우치 어디였지? 파우치 어디였지? 얘네왜 파우치 안보이죠? 파우치 어디있죠? 파우치 천만이라고요? 파우처 있어, 파우처 있어. 아, 있구나. 부차식 파우치 어딨어 o w t 어 y s How toys. How toys. How toys. 만 o w toys. How 한 o 부족 How toys. How t o 지 s How t o 가 s h o 열넷! 열하나! 와 진짜 이런 쓰레기들 나오나 진짜 아10 10 10 10! 10! 오! 오! 오! 오! 아 잠깐만 얼마야 기다려봐 얼마야 이거 얼마야 남자건 별로 안비쌀것 같은데? 아홉개 남았다 아홉개 남았다 아홉개 아홉 남았어 아홉개 남았어 아직 신에게 아홉개의 키트가 남아있사옵니다 아홉 야 달. 근 뭐야 장미 근위대 제복? 얼마야 잠깐만 여러저 안되겠어요 저그안부르려 그랬는데 저기 자 웅팀장 잠깐 부를게요 여보세요 웅팀장님 이 이거 좀 안되겠다 좀좀 같이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가 들어와봐요 잠깐 자이 저희 우리집 알죠 자 웅팀에 아 웅팀 오셨네 자아 웅팀 어서오세요 자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웅팀장이 오셨습니다 웅티니 제이 보이시죠. 웅티니,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 온거 보이시죠. 지금 다 지금 재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얼마 까는 지금 방금 보시죠. S급, 따, S급 그 딱, S급 그딱 나오게 해준다는 거 알았는데, 이거 지금 약속 틀린 거 알죠? 어, 웅티니 <놀람> <놀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제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놀람> 마지막 16개는 저 대신에, 박웅석 팀장님께서 대신... 키트를 질러 주실 겁니다. 나머지 일곱 개 나올 수 있죠? 화이팅하자, 화이팅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옹 팀장님 화이팅 화이팅, yes 화이팅. 어, 옹 팀에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자, 여러분 마지막 일곱 개가 있어 나자 일곱 개. 가자. 아, 옹 팀장님 제가 그쪽 보시면 안 되고 왼쪽 보셔야 돼 왼쪽 그렇죠 왼쪽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웃음> 웅팀장님! 제발요 웅팀장님! 맞아 일곱개! 가자! 일곱개 일곱개 가자 웅팀장님! 일곱! 여섯! 다섯! 넷! Je 노기야 s 비 n 녹 o 시오지오 u 타지 파티 오 e 베 de 야이 l 노기야소수에 r 펙트 n p u a l à n d 한타지라이프 현실로 이뤄주지요 에감 강리한 파티 스킬을 너무너무 너무, 써봐 아 모다불에 둘러앉게 봐요 금손 밀레오 은은손 음 밀레요 모두 다추동 아, let's g 그래 4월 18일 우선 먼저 신청해봐요 너기 밀레 재능 폼네타인요베베상점 열어 고스트 뽐내요 너기 방송 해너기요 관람 신청 구금해요 5월 30일 요 I will be back 요옥이야 에를를 다우온 새로운 이야기들 가장 먼저 들려줄게요 들어 애를를 떠나는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여기야요 6월 이2일 우리의 생일을 맞나 연옥이. 어 젠젠 <목소리> 어 삼덕님 방송 중? 방송 중인데요. 어. 제가 이번에 적자인데. 네? 적자가 는데요 며칠 전 많이 벌지만. 네, 적자가 됐는데요 죄송한데. 뭐 했어요? 키트요. 아, 나도 아다는 걸. 한 도네이션 좀만 해주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잖아요. 얼마나? 오늘 어. 한, 어, 한, <웃음> 한, 오늘 한, 한 8만원 까서, 한 지금, 2만원 벌었는데, 적자 한... 아, 그러면은 내가, 딱, 아! 기다려봐. 내가 하러 갈게, 지금. 어 <웃음> 오, 진짜요? 아, 진짜 역시, 역시 삼덕밖에없어 역시, 아, 오늘 어, 또, 아, 역시 최고야, 역시 삼덕스 아, 오늘 적자 <웃음> 다 메꾼다, 오늘. 나 지금 밭 들어갈게요. 전화 끊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번 알겠어요. 번 알겠어요. 번 아, 번 역시 번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삼덕이 사랑해요. 네. 아, 진짜. 아, 좋네 아, 이거 또. 적자 이거 왜 컸다. 하, 좋다 했다. 응? 어? 야, 제다 끝났다. 야, 끝났어. 어! 야, 삼덕님이 오케이. 여러분, 삼덕 형이 돈을 샀어. 돈을 얼마 썼어요? 6만 원 썼어. 6만 원? 난 삼덕님이 너 보고 싶어. 감독님 너무.. 저장 저장 이렇게 해서 오늘 키트 총 86,000원치 키트 방송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너무 후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미, 어, 신비의 거리는 또또 또 뭐야? 내첫 파일 또이거또 뭔데? 기다려봤는데, 아, 하러 갑네, 지금. <웃음> 오 진짜요? 아 진짜 역시 역시 삼독밖에 없어 역시 아 오늘 또. 아 역시 최고야 역시 삼덕스 아 오늘 적자 다았군 맺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로젠제는 다시 한번 키트 강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화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젠제의 키트 강이 방송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녹화 종료. 안녕~~